안녕하세요. 지금 빵프로가 제주도에 간지 일, 월, 화, 수, 목. 오늘이 목요일이라서 지금 5일째. 저는 빵프로랑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. 맘프로 TV. 사실 결혼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이렇게 오일이 떨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저는 뭔가 허전한 포방프로가 보고싶은데 오빠는 어떨지 모르겠어요. 근데 오빠도 제가 보고싶다고는 하는데 음 그래서 제가 공항에 도착하고 오빠를 만나고 나서 오빠가 몇분 내로 보고싶었다라고 할지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. 제 예상은 한 10분 이내에는 그래도 보고싶었다고 하지 않을까요? 오빠도 막 어디 가나 재미가 없다고 지금 하긴 했었는데 저를 보면 아마 엄청 반가워 할것 같아요 음, 근데 이제 저희가 만나는 시간이 한 5시쯤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자마자 첫 마디는 왠지 배고프지 않냐고 말을 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가보도록 할게요 빵프로 가왔어요 오빠 왔어? 응. 이 차로 갈까지 어? 이 차로 갈까지 아니 문좀 열어봐 아니 어, 오빠 차로 가자 그게 낫지 않아? 아직까지 지금 2분 경과됐는데 아무 말도 없습니다 우산은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좀 배가 고파요 가자 왜 그렇게 찍었어? 배고파? 뭐? 네? 어? <웃음> 나 배고파. 배고파? <웃음> 배고프다고? 어. 그래? 그럼 바로 밥을 먹어야 되나? 나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. 어디? 제주 분식이라는 곳인데 돔베고기로 응. 만든 응, 응. 뭐 파전데. 그래? 지금 거기 갈까? 그래 걸어가도 되던데? 아 그래? 대네 오늘 퇴근하기 전에 응. 그 직원분들 하는 얘기 들었는데 어. 원래 집이 부산이래 응. 근데 여기 제주도 와서 일하고 있는데 응. 집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밖에 안돼 어. 그거 그런 줄 알아 일하느라 친구들이 자꾸 여기 제주도를 놓으면 연락을 아 한대 아 그래서 <웃음> 밥 사주느라. 돈 벌어서 밥 사주는 못했어. <웃음> 이렇게 멀리 나와서 고생하는. <웃음> 할말 없어? 응? 아길 찾느라. <웃음> <웃음> 할 말? <웃음> <웃음> 사랑해. <웃음> 정답이야?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보고 싶었어. <웃음> 정답? 어. 정답이야? 어 내가 이걸 찍은거거든 <웃음> 내가 과연 오빠가 만나자마자 <웃음> 응. 보고싶었단 말을 몇분안에 할까 응. 그건 내가 다 힌트를 준거잖아 생각보다 엄청 빨랐지 아니 너무 안했어 내가 이렇게 안했으면 안할거 같아갖고 근데 내가 예상을 했거든 응. 만나자마자 나한테 딱 하는 말은 응. 배고파? 라고 물어볼 거라고 응. 생각했어 근데 응. 아까 차에 타자마자 뭔가 배고파? 이랬잖아 배고파? 배고파? 배고파? 응? 어? <웃음> 오랜만에 만난 우리 내가 왔어 좋아? 응 반가워 반갑지? 나도 반가워 길 건너 신호건데 신호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호 없었어 <웃음> 뭐에 정신이 팔린거죠? 해프로 <웃음> <웃음> 정답? <웃음> 정답! <웃음> 그 정답소녀 있었잖아 정답소녀 <웃음> 정답입니다 <웃음> 아 정답입니다 하났네 <웃음> 어 근데 그렇게는 안했어 <웃음> 정답 정답입니다 국수 <웃음> <웃음> 먹자 원래 <올레> 국수 <웃음> 올래올래올래올래 맛있어 보여? 응 <웃음> <웃음> 사랑해 하고 <웃음> 싶었어 입니다 <웃음> <웃음>